단, 단단히 무장하던지, 단단히 무장시켜줄 사람 너, 단단히 무장시켜줄 사람 너, 단단히 무장시켜줄 사람 너, 아! 와, 할만해. 아 히드라가 추가됐네. 오케이. 천보가 아. 오른쪽에. 아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마. 할만한데. 어 뭐야? 어 뭐야? 뭐야? 뭐야? 여기서? 어 여기서 천보가? 신벤벤벤 e n 리 e 나가 e 어야 앞에서 뭐 하나 쳐줄게. 아 없다. e n Ben Ben Ben Ben Ben Ben Ben b 오, 뭐야, 오니, 잠깐만. 이거, 야 이거, 저. 니어 뭐야, 아니, 잠깐만 이 뭐야, 이거 저조디아 같은지 구성 뭐야. <웃음> 뭐야, <웃음> 뭐야, 뭐야, <웃음> 뭐야, 뭐야, <웃음> 뭐야, 호. <웃음> 뭐야, 호. 뭐야, <웃음> <왜 세지? 웃음> 야 씨. 근본 정령인데. 진짜 근본 분그 자체다. 나 이러고서 근데 감에 산테한 방에 뒤질 수도 있어. 킹론상 잘 한, 일 모른다. 약간 불안 하네. 아하, 살짝 뺐어야 됐어 아아... 니랬다 아아... 아 씨. 아어야 아, 아, 아, 아, 됐는데 앞으로 네 근데 한턴만 올라가서 별로 안좋아요 순방용이에요 거의 100개 육성이요? 살짝 불안하지 야, 아, 나 진짜 레전드네. 1 2 3 4 5 6 7 8. 라 일단 돼. 정말 헷갈리니까 아, 괜찮아. 8개. 아, 근데 이거 8개 더 가져올 텐데. 아, 이거 8개 더 가져올 텐데. 아이씨. 아, 이거 어차피 두 바퀴 돌아서. 참 어렵다, 어려워. 아, 이거 아깝다.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. 두개 손해봤어, 두 개. 아... 두 개... 내두 개... 아... 내두개 어쩔 거야...